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아...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again. 오늘은... 브이로그 에피 몇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오늘은 u 비 촬영을 가고 있어요. 12의 신곡기능이요어이인가 우정출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졌다고. 아... That's j u 이와이다어 <웃음> 처음 봐. 이게 이드 그런 건가? 어 예전부터 있었. 좋... 완전 그냥 얼굴만. 맞아, 얼굴만? 눈동자만 눈 나오고. 마이크 안갖고왔는데 목소리 잘 들리겠지? 확인해봐야겠다 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하이 i 비안 안녕하세요 이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워나입니다 아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again. 오늘은 브이로그 앱이 몇 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카메라가 드디어 안정을 찾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비 촬영을 가고 있어요. 12의 신곡 이름이요? 어, 이인가 친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 뮤비 촬영을 우정 출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 보면서 촬영을 가고 있는데요. 파주로 보 파주 저번 주에는... 아, 어. 전국 분만 곳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홍천도 가고 <웃음> 그래야지 그거를 그냥 한꺼얘에하면하일 아저씨, 우리 아저지아니 옆에 이렇게 인스타 사진 띄울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일분도안 돼서 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힘 업하고 있다고 근데 네, 그 선생님 그런 한다고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골프를 또 치러봤는데 사슴 봤다며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정말 그냥 남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같아고 얘기하면은 미치 흐름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너무.. 아 그리고 지, 진짜 제가 올해는 정말 잘 되려나 봐요 제가 저번주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세이지우드 의 명물이라고 하는데 백사슴 가족이 있대요 가족이 있는데 제가 백사슴을 봤어요 실제로 저는 반지의 제형에서만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실제로 백사슴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그 아빠 사슴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가족은 진짜 운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뿔치러 간 사람들 모두 올해 진짜 좋은 일만 있는 걸로. 백사카은해리포터인데 백사스는 해리포터예요. 이다그아 진짜 그래 아즈카반의 제그아즈 아즈카반의 남자들다그 아빠 아니냐고, 아빠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에 자기 자신이 어서 해리포터 아, 백사슴은 리포터라고 뭐 이런 거있 저희 매저가 백사슴은 리포터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있데반대지 지적을... <웃음>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말안 해? 네? 반대지아니야반지형에백사슴 반대장에서... 나온 무슨... 는데 아, 해리포터? 헤드... 은 나오지 수프가 타고 다니는 아 그게 흰색 숭록이지 맞지? 흰색도 있고. 백사슴에 백사슴 본적 있어요? 페리포터에서 본적 없죠. 페리포터에서 페리포터에서 봤죠. 헤리포터에서 봤죠? 네. 영화에서밖에 못 봤죠. 잠시 네. 봤어요. 백사슴. 근데 제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진돗개인 줄 알았대요. 흰색 진돗개. 왜냐면 뿔이 없었거든요. 저도 멀리서 봤을 때 진돗개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신기했어 정말 새하얘 했어 지금 제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에요 행운을 들어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세이주우드 이제 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백사짐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세이주우드의 명물이었구나 그냥 캐디 이분이 그냥 한소리가 아니셨구나라는 거 알았죠 진짜 명물이구나. 그... 다른 방에도 백사십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고급 CC는 이렇게... 이렇게 메인 방에는 정말 비싼 그림이 걸려있기 마련인데, 이 백사십 독사진이 걸려있다는 건 진짜 그 세이주들 명물이 아니고서야 혹시 걸려있기 힘든지, 저희는 이제 와인, 샴페인 와인, 샴페인에 제 여자 동생이 디데이를 맡아가지고 어, 4단계 전이어가지고 열심히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쪘더라고요 춤을 너무 열심히 쳐서 마시는 대로 땀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노시지 않나요? 놀때 보통 이렇게 노래방 가서 미친 듯이 리듬을 타, 타면서 놀지 않나 보통. 우리만 그렇게 노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요 그 나서 바로 4단계가 돼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해장이란 거할거 거 없이 어, 집에서 열심히 요가를 했습니다. 정말 플로우가 아, 없다. 라운딩 가고 싶다. 이럴 때 쓰기 유튜브 열심 해야지. 너만 많이 켰지. 내게 챙겨왔어 유린이 시작은 조명의 개수라면 <웃음> 내가 한번 아이고 눕고 싶어 가는데 가사가 가사 어딨지? 가사에 가사에 그 뮤비 가사에 새빨간 거짓말을 담은 듯이 반짝이는 립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레드립이란 레드립은 다 챙겨왔어. 이 컨셉이 젖은 머리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 제가 최웨옆자석에 타가지고 레드립을 바르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나올지잘 모르겠어요 우정출연이랑 우정출연이라는 말 진짜 너무 가 부서져라. 국정춘원이라는 말고 말이도고 뭐가 있었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봐. 잠시만 아 어, 도착했는데 완전한 밤이되었습니다 백도 진짜 레드백 냈는데 레드 레드 립이 레드 브이를일를촬영촬영서찍어 찍어야겠. 什么呀 오, 로부시 오히려 작심은 다올려 작심은 오히요아심은 오히려 작심 오히려 작거은오히스 작심은 오심은 오히려 작심은 오해려 작심은 오히려 작심은 오히려 작심은 오히려 작심은 오히려 준 얘기 어때요? 아, 오래 끝날 것 같아. 30분, 나, 난, 난 30분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벌써 8시 반 풀타임인데. 레리될것 같긴 했어. 세팅하고 뭐하거나 10시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비 오는 시즌이니까, 야외 시즌이 나는데? 그니까. 니가잘 나온다. 말하면 믿을라고 샤넬 찍은 네가 완전 잘 나와야 했던 거 있잖아. 아이폰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귀걸이 게임인 거. 아 진짜 연락드 아 너무 잘 나와. 이다 이런 거 약간 난 옆에서 이런 거 찍고 있는 거지 아. 주섬주섬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주저리 저저리 따들고 있는 거야 여기 응. 되게 잘 나왔어 그러네 그치? 응. 아니 방향이 여기 이쪽 손으로 들었을 때 아, 빛이 이쪽에서 보니까 아, 알았어 내가 먼저 보고. 저는 지금 촬영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천중 친다 촬영 시간이 너무 기, 길어져서 어 기다린지 한 3시간? 된것 같아요. 젖은 머리 컨셉을 했는데 머리가 젖어있나 아직도? 젖어 젖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 오늘 머리 염색도 했어요. 머리 염색도 했는데 아, 아 그리고 우와 천둥 번개 친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보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빛을 찾아 떠나는 건 빛을 찾아 떠나는 건 자연광이나 저녁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8시 콜타임인데 어... 저녁 11시예요, 11시. 11시에 지금 헉! 여러분 지금 계속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비에 젖어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컨셉인데 정말로 비에 젖어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 머리 염색도 새로 했어요. 뿌리 염색도 새로 하고. 안에 컬러도 입혔는데 보이나? 나 밤이라서 잘안 보인다. 어? 아니, 진짜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여름인데. 아, 어, 밤에는 아직 날씨가 선선해요. 그래서 나는 <웃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얘기하는거 보고 와저 사람은 와저 사람은 진정한 유튜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진정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비가 진짜 내리는 것 같아 난 차로 돌아가야겠다 오늘 우정 출연으로 파주까지 왔는데, 어 우정이, 저는 진짜 의리가 좋은 거겠죠? 12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아무튼 진짜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젖은 머리 컨셉인데 진짜로 젖어갈 거, 젖는 거 같아. 여러분. 뛰어서 제 차로 가겠습니다. 진짜 비 온다. 진짜 비 온다. 진짜 비 온다. 진짜 비 오는데? 누렸나? 잡을 오 천둥 친다 천둥 춘다 촬영하다가 번개 맞으면 문좀닫아주시래요와비 <웃음> 온다 비 온다 비 오는 게 기쁠 일인가?